네 가지만 딱 적어보죠, 고집년도. 이 고집은 중생이 되는 길. 중생이 되려면 고집을 가져야 돼요, 고와 집. 보와집은 바로 중생세계고, 별도는 부처가 되는 길이라요. 그래서 길은 두 갈래로 달라지죠. 하나는 결과가 되고, 이거는 원인이 되고, 이것도 결과고, 결과가 언제 나와요, 여기는. 원인이고 하나는 출세관이고 세관을 벗어나고 출세관은 인과법이고 이쪽 둘은 세관법의 인과고 이게 간단해도 참잘된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되는 길하고 부처가 되는 길두 가지로 이렇게 고집 멸도로 빠르는데 정관은 어. 부처가 되고. 사과는 중생이 됩니다. 정관은 바로 부처가 되죠. 정관은 별도가 정관이요. 발은 관찰. 사관은 중생이 되나니. 사관은 고집을 따르면 사관이라요. 그러니까 고집은 사관인 악지악각에 의하여. 과거 옛날 천생부터 저지른 그 관습. 관습도 좋지 못한 관습이죠. 잘못 아, 알고 잘못 어, 지각하는. 잘못 느끼고 잘못 그러니까 악각은 좋지 못한 감각입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번호를 일으켜 악업을 짓고 악업 결과가 고통의 열매를 불러 얻게 되나 열도인 정관은 발심 수행하여 발심 수행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제일 먼저 둔 거예요. 포고발심 이 세상은 괴로운 거니까 네가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이고등락 하려면 발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괴로운 것이 두려워서 똥이 더려워서 피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똥이 있으면 누가 똥 주무르고 똥 밟으려고 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통 때문에 이고등락 하려고 발심하거든 그래서 고를 제일 먼저 본 거예요 보고발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괴로움을 두려워해서 발심하래요 포고발심하여 그래가지고 단집 추조라 포고발심해서 단집하여 돌을 닦죠 집이라는 거 집계죠 포고발심해서 집을 끊고 번호를 끊고 번호가 마음속에 쌓여있는 악기악각 조치 못한 것이 마음속에 쌓여있다고 해서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직멸이란다 멸을 징득해요. 열반은 자리가. 직멸 등락이라. 열반 나을얻지요 열이라면 열반 자리 아니요. 열반을 징득해서 나가라들. 결국에 행복하기 위해서 도를 닦는 거예요. 등락이 행복하요 최대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토닦지뭐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멸도인 정관은 발심 수행을 해서 번뇌를 끊고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안락을 얻는다. 그게 목적이라요. 그러니까 고집멸도 사제가 네 가지지만은 구체적으로 잘된 거예요. 12년은 숫자는 많죠. 12가지. 그래도 체계적으로 되기는 사제보다 잘된게 아니잖아요. 사제는 네 가지만 해도 딱, 어, 어, 빈틈없이 딱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법문이 잘 되었는데, 아, 12년은 처음부터 문명, 행식부터 맨 번외만 말했죠. 문명도 번외요, 행식도 번외고, 예치유도 번외고, 생로사는 고통 나오죠. 그는 고집만 말했어요. 12년이. 거기에 고집, 고집에서 설명이 든 거죠. 고집멸도. 아, 어, 가운데 이거 고가 생로사고. 그다음에 문영행식명생유입촉수내추육까지 집안요. 그러니까 이 사제법이 가장 잘된 거예요. 그리고 육바람일은 도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야보살한테는 육바람일. 육바람일은 전부 다 도에 대한 것만 나왔지. 그나또 고집이 없죠. 육바람일은 뭐? 고집 같은 거 설명이 없잖아요. 그냥 다 도시도 도고 지게도 도고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다 도를 그러니까 육바람이라 도에만 말했고 12년은 고집만 말했고 멸이 생략되었죠. 그래서 12년은 멸도가 생략되어 버렸죠. 그 속에 이제 숨어만 있지 표면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제는 구체적으로 세간법출세간법 이한 중생은 세계 깨달은 부처님은 세계까지 성인은 법부 세계를 총망라해서 세간 인과 출세간 인가를 다 망라해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잘된 법문입니다. 사제만 제대로 똑 들어지게 잘 알아버리면 보살도 되고 부처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살도 닦고 부처도 닦고 다 닦아요. 사제는 소승 나한만 성문 연각만 닦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소승 나한만 닦는다는 그런 사성제라고 본다면 은 하암경의 이 사성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하암경은 대성법문인데 대성경전인데 왜소그 이것을 말했냐 이거요소승도 닦지만은 대승도 닦고 부처도 닦고 다 닦아요. 그래서 이 사성제를 말한 거래요. 사성제가 잘된 거예요. 법학위에는 여러 번 나오죠. 성문을 구한 자를 위해서 소승을, 어, 뭐, 이거, 사성제를, 사제를 말했고, 연각 구한 자에게는 십2년을 말했고, 보살도를 구하는 자에게는 욕바람일법을 말했다고. 그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알차요. 그러니까, 카계경보 품은 다른 품은 없어도, 사성제 품은 별도로 나와있죠. 십2년 품이 없어요. 저 위에서 보살이 닦을 때, 집지 품에서 보살이 닦을 때 인천 인과 천인 사선 8점까지 12년까지 다 닦는 게 나오지 별도로 이렇게 품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품으로 되어 있는 것만은 특수하게 이 사성제 품만 품으로 되어 있어요. 육바람일 품도 없고 여기에 지금 39품에 또 같이 12년 품도 안 나와요. 안 나와도 사성제 품만은 별도로 나오는데 사성제를 닦는 방법은 나온 게 아니고 명칭을 설명한 거요 이 사바세계에서 여러 가지로 명칭이 많다는 거죠 유명한 거니까 명칭이 많죠 별명이 많아요 사람이 유명하면 별명이 많죠 제불자여 이와 같은 사바세계 가운데 사성제를 말하는 것이 400억 10천억 이름이 있어서 이름을 말하여 그와 같이 동방어, 백천억, 무수, 무량, 무변, 무등, 불경같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 없어요. 다른 데는 이런 말이 없죠. 무수하면 저같지또 무량이 나오고, 무변하고, 무등하고, 불가수가 나오고, 불가치이 나오고, 불가사가 나오고, 불가량이 나오고, 불가선이 나오고. 다 그렇게 숫자가 어마어마한 것을 이것은 별것도 아니오. 아성지품은 숫자만 나오는데 고게 124등급으로 대배로 나가요. 반을 반번하고 또, 것시 저, 억을 억번하고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나가는 것이, 124대수가 나오니까 엄청난 숫자죠. 여기는 불과 열도 꽃되잖아요 무수, 무량, 무변, 무등, 불가수, 불가칭, 불가사, 불가량, 불가설. 그러면 호원 아홉 개지. 백천만 원까지 하면 열 개고, 진벗계온벗계 우주 세계를 전부 다진벗라 나가던 허공계 있는 바 세계 전안나 세계 가운데 사성계를 말하는 것도 사바세계에서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성계가 엄청나게 숫자적으로도 뭐 말로도 다셀수 없을 정도로 사성계가 고진멸도로만 말하지 않는다만 아까 체육에 나왔죠. 합도 난적대, 뭐, 요지인, 능입성, 뭐, 섬염, 취해탈, 뭐, 여기서 나온 것만 해도 아마 수백 개 나왔죠. <웃음> 그런데 만약에 상권이나 그런 것, 하암경에 보면은 그것만 해도 지금부터 수억말년까지 그것만 다 추서 생겨도 다 못해요. 숫자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용소보살이 세상에서 자기가 지식은 가장 뛰어나고 자기보다 더 아는 사람이 없다고 아만이 봤는데 용궁에 가서 가암경 보고는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몇달몇년 동안 그가암경을 보니까 자기가 세상에 못 보던 경이 엄청나게 있거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못 보는 그런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용소보살의 그 지혜는 보살 아니요 초지보살이거든. 초지보살이. <웃음> 조짓보사를 그 지능으로 지혜의 힘으로 하암경을 많이 보나서 그것을 뚫여가지고 하본 하암경을 가져왔어요. 침만개송침만 48품 침만개송 그래서 침만개송을 가지고 왔다 해서 백천경이라고 하죠. 백천이 침만이니까 그것도 많다고 지금 뚫인 것이 지금 8 0권 약본이라요. 백천경이 하암경이 대천개인 어서요 별명이. 그러니 상권 같은, 중권 같은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중권보다 상권이 더하고. 하음유도 열 가지 그 종류별로 분류한 설명이 나왔죠. 그 전에 하음 개요할 때. 사성계를 빠랑 것도 또한 각각 4백억 1 0천억 이름이 있어서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모두 하여금 초복향아니라 동방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동방세계와 같아서 남방세계, 북방, 서방세계, 북방세계와 동서남북그 사유 사유는 동남방, 서남방, 동북방, 서북방이요 또 상방의 세계, 하방의 세계도 시방세계가 또한 다시 그와 같이 4백억 1 0천억 명칭이 있어가지고 사성제를 굉장하게 거대하게 말을 해가지고 중생을 다 깨우치게 한단 말이죠. 지금 십진법문입니다열 가지 있는 십진법문에 지금 문수보살이 어, 등장해가지고 설법, 설주가 되어서 지금 주연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십진법이요열 가지 믿음에 대한 거. 여러 불자여 이 사바세계 위에서 우와 같이 말한 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시방 세계와 같아서, 그게 있어서, 저 일체 세계도, 사바 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세계도 또한 각각 이와 같은 시방 세계가 있어서, 극락 세계에서도 이게 사성제를 말해요. 다 말해요. 부동세계에서도 말하고, 저저것이 환희세계에서도 말하고, 낱낱 세계 가운데 고성제를 말하는 것이, 백억만 종용 이름이 있으며 이 다음에 이제 다른 세계에 가서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때 다른 이름이 나온다 해서 혼동하지 마시고 이사성된줄 사제법인줄 알아셔야 돼요. 이름이 달리 나와도 낱낱 저 일체 세계도 또한 각각 그와 같이 지방세계가 있어서 낱낱 세계 가운데서 고성제를 말하는 것이 백억만 종류 명칭이 있으며 또 집성제와 열성제와 도성제를 말하는 것도 또한 각각 백억만 종류 명칭이 있어서 모두가 중생업 마음에 좋아하는 말을 따라서 마음에 좋아하는 말, 갑돌이라는 사람은 갑돌이 이름이 좋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갑돌이라고 불러줘야 한다고 얼돌이라고불르면그 사람 이름이 아니어서 기분 나쁘라고 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그와 같이 그 중생들이 좋아하는 그 명칭에 따라서 사성제도 여러 가지로 말한다면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말하잖아요 애기라고 가든지 돈이라고 가든지 무슨 달러라고 가든지 말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조복해 하입니다다 끝났구만요. 자상제